최근 중국에서 가장 안 좋은 지진의 시그널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진이 장시간 동안 멈추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지진 논문들을 살펴보면 지진이 장시간 멈춘 이후에 대지진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발표하는 논문들이 많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 장시간 지진 멈춤 현상 이후에 지진이 발생하는 지진 패턴이 매우 많기에 일본 지진을 살펴볼 때에 지진이 몇 시간 동안 멈추었는지를 살펴볼 때가 많습니다. 지진이 장시간 멈추는 현상을 대지진과 연관지어 보는 현상은 최근 지진 논문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연구이기에 아직 더 많은 데이터들이 이 지진 멈춤 현상과 지지진과의 연관성 관련 필요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 통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중국의 지진이 최근 이러한 지진 멈춤 현상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이 3월 1일 오후 12시 51분입니다. 3월 1일 현재까지 최근 7일 동안 중국 전역에서 발생했던 지진들을 살펴보면 과거와 달리 10시간 이상의 시간차를 두고서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 안 좋은 시그널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2월 28일 화요일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에서 규모 3.8의 지진이 발생한 후 오늘 3월 1일 자정 무렵 스천성 간즈장족자치주 루딩현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하기까지 19시간 동안 지진이 멈추어 있었습니다. 그후 10분 후에 중국 윈난성 갯마현에서 규모 3.7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첫째로 지진이 간헐적으로 계속 하여 최근 멈추는 현상은 대지진 이곧 발생할 수 있다는 시그널로 볼 개연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며 또한 지진의 방향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칭하이성 그리고 수천성에서 윈난성 갬마현으로 움직였다는 것은 전형적인 칭하이성과 쓰천성 대지진 당시의 지진 패턴입니다. 최근 쓰천성 루딩현의 지진이 매우 예사로 워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된 강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쓰천성 간즈장족자치주 루딩현 도대체 그곳에서는 최근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중국 국가지진국은 최근 유라시아 지진대 지진 활동 증강과 중국 본토 내 규모 7 이상 지진 발생의 관계 분석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터키 시리아 지진이 3년 내 중국의 규모 7에서 8의 강진을 유발 할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이 같은 경보가 틀릴 가능성은 10%라며 정확할 가능성이 90%라는 의미라고 부연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3년 내라는 먼 시간 내에 중국 본토에서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것인가. 중국 국가지진국의 희망사항은 3년 내에 이겠지만 최근 지진 전문가들이 바라보는 규모 7 이상의 강진 발생 시기는 최대 한달 이내의 시간입니다. 일본에서 난카이트로프 대지진, 수도지카 지진, 쿠릴레구에서 규모 9.3 강진 발생 가능성 등등에 대한 확률을 수치로 따져서 30년 내에 몇 프로 10년 내에 몇 프로 등등의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 그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며 결국 일본 정부에서도 대지진이 발생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보면 되겠습니다. 한반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 아니다. 향후 한반도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할 확률은 몇년내몇 프로 라고 이야기하시던데 이 역시도 결국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대지진 발생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의미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최근 터키 시리아 대지진 이후 한국 중국 일본 정부의 공통된 발표 는 하나입니다. 터키시리아 대지진이 한국과 중국 일본에 영향을 줄 것은 분명하다. 이것은 거의 팩트로 여겨지고 있으며 따라서 상대적으로 터키시리아에 더 많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신장과 칭하이 그리고 수천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만약 최악의 경우 터키시리아 대지진의 최종 영향이 몇 개월 숨죽이다가 올여름에 수천성에서 발생하게 된다면 기후변화로 인하여 폭우가 몇 년째 발생하여 가뜩이나 집안이 약해질대로 약해진 산샤댐과 진사강의 댐들의 붕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올 여름은 중국의 명운 이 걸린 중국이 망하느냐 살아남느냐 의 시기인 것입니다.